저, 이 병원에서 디드 탈출이다! 포치다 빨리 와! 탈출이야! 으, 으, 잠깐 코봉군 기다려 전 세계 인류의 미래는 코봉이에게 달렸어 제발 좀 남아주게 포치다 어떡하지? 너와 같이 악마가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구할 것인가? 아, 어떻게 선택하냐고 도대체? 코봉이 제발 우리 함께 남아주게 박사님 사장님 그래 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야. 체인 코멘트 할래요 죄송해요 야! 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보치다 잘들어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이제 인류의 희망은 너와 나밖에 없어 저 도시에 있는 모든 파이러스성 괴물들, 악마들, 앤드 모든 나쁜 것들은 지금부터 내가 해치운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지? 어, 이건 뭐야? 으, 이거 더러운 냄새더라구. 잠깐만, 불길해. 어, 뭔가 지금 내 몸에 스베드는 느낌인데? 으, 이것또 뭐야? 경찰급을? 안되겠다. 이대로는 안되겠어. 마치다! 내 몸으로 들어와! 슈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우와 우와 어디냐 이 나쁜놈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로 같이 대 있고 음이 녀석들 이 녀석 어디 있는 거지? 음 어! 잠깐만 저기 사람 있다 저기요 저기요 뭐야 대신 대신 뭐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정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도우러 왔습니다 저괴물이 어딨죠? 저, 저, 저, 저좀 도와주세요 제 발밑에 개물들이저 죽이려고 그래요 저 살고 싶단 말이에요 어게해요 기다려봐요 이 녀석들 파괴해 파괴라구만 좋았어 저 구해드리지요 아, 아파, 아, 아파 아이고 올라가면 어떻게해 아, 아파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요따갑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닥닥 닥닥닥닥닥. 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멋있어닥닥닥닥닥닥 어, 고마워요! 자! 품력이 에게 된가에 뭉쳐 있겠지? 으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저 위쪽에 소리가 나는군! 에이, 아, 어디지? 아 어, 여기에요! 여기! 저쪽이군! 자, <놀람> <후>. <놀람> 무슨 일이죠? 저희 동료가 다쳐서 고립됐어요 저희 동료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딨어요? 어딨죠? 저 밑에 괴물들도 쌓여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구해드리도록 하죠 왜냐? 저는 제일 코맨이니까요 간다! 녀석은 보스인가? 응. 아무리 커도 나한테 상대 안 된다. 간다. 이 아, 좀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체인 코맨이 있으니까. 이 뭐야? 저치치 캐버는 저, 저, 저 뭐야? 아, 저이저 악마가 아니라요. 저는 체인 코맨이에요. 악마가 치겠지? 아, 저 참. 아. 아잘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반가워요 어 진짜군 사람이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들의 본거지를 제가 찾아야 돼요 어디 있죠? 어 거기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이 도로를 따라 쭉 가시면 괴물들이 나올 거예요 어느 집에 몰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헉 걱정하지 마세요 제인코맨이 있으니까요 자 갑니다 <웃음> <웃음> 어디가 근거지라는거지? 어? 잠깐만! 여기이이상한소리사 들리는가? 그렇지! 그런 은이들은이렇게 어두운 곳을 좋아하겠지 싸늘하다 어디서 가 갑자기 나타날 것같은 그런 기분 이건 뭐야? 이바이러스물이이군 어, 어, 어, 어, 냄새! 이이 어, 독한 냄새는 뭐지? 어, 어. 코를 막지. 응. 아, 아, 내 방구 냄새구나. 아, 내 방구 냄새 이렇게 도끼 끌. 어,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 들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으흠. 이거 뭐야? 개불치.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이 이거 역부족인 것 같은데. 아, 좋은 방법 있다. 저기. 미드 혹시 그... 나 죽일 거니? 나 가, 가, 가게 그, 그러면... 안녕? 와, 와 초청다, 초청다, 초청다. 야 와! 쫒쫒쫒, 쫒쫒쫒! 야, 리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나 무서운 사람이야! 오지마! 때리꺼때리꺼때리꺼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 우, 우, 우, 또 같아, 야, 또올나어 얘네들은 뭐야! 아우, 어, 왜?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마 물이 있어서 다행이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난 수영이 약한데, 쟤네들도 물이 약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우, 아우, 죽겠다. 제인코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게. 아우, 인류를 어떻게 구하냐, 내가. 아우, 힘들다. 아우 근데, 아우, 베이스캠프를 어떻게 했지? 어디야? 어? 저 건물 뭐, 뭐지? 자, 자, 어, 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인가 보다, 이거 가보자. 태자, 태자, 태자, 태자, 어째, 째째째째째째째째째 여러분 저 왔어요, 채인 쿠미이 왔어요. 여러분 저 왔다고요? <목소리> 어, 뭐야, 저, 케개 보는 저 뭐야? 다들 화를 쏴!! 저 죽여버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편이라고요. 왜, 저 녀석을 죽여라. 안 바가티고 비면 어떻게 지